우리 물고기들 맘만 먹자 응?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웃음> 왜 거기에 있니? 날 구해라 인간 빨리 안 구해주면 화낼 것 같군요 아마 새우를 따라가다가 끼인 것 같습니다 살살 조심해서 뒤로 빼줘야 될것 같은데 잘 안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거야?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대형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번에 삼각플래티가 필터 수초에 감겨있었습니다 뒤로는 안될것 같아서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나와라 어 빠졌다 소드테일 몸에 상처가 생겼네요 조심했어야지 오늘 혼나야겠다 후시딘으로 혼내주겠습니다 역시 맴맨은 후시딘이죠 환자분 오늘 혼날 시간입니다 등에 상처가 났네요 빨리 혼내주겠습니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맴매. 숨 한번 쉬게 해줄게 맨맨맨맨. 다 혼났으니 이제 집 가세요. 소드테일 어린이 다음에 다치면 빨간약 발라줄 거예요.